인데요 용산이 아니고요. 평택 미군 부대입니다. 무사지거요 그래서 평택에 미군 부대가 생긴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생겼더라고요. 벌써.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생겼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여기를간 이유가 어 뭐냐면 그 서울에 마사지실을 좀 찾다가 그 서울에 간 김에 경기도 쪽으로 는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평택을 가볼까 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어느 풍수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평성읍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상권이 뭐 하나도 없어요 거의 논밭이고 그 마을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거의 뭐 거기다 뭐 한다고 해서 될것 같지가 않나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미군부대가 있다길래 한번 미군부대로 가보자 해서 왔는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번화하더라고요 저는 여기도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미군부대만 달랑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뭐 이태원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근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층인데3층인데 200인가를 3층인데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 월세가. 야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.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이그 미군 부대 바로 근처는 이렇게 좀 번화했지만 워낙 이 상가라는 곳이 근처에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직 미군 부대 하나로 인해서 형성된 거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요다 논밭이에요. 요 미군부대 하나 때문에 이게 생,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상권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고 보시다시피 뭐 아무리 비가 오지만 사람이 없잖아요. 코로나도 겹치고 있겠지만 일요일이 없고요. 아무도 없습니다. 서 여기 는 정말 좀 아무리 여기가 그래도, 그앞 으로 는풍 수가 점점 좋아 지는 그런 지역 에 해당 이 돼요. 그런데 음 아무리 풍 수가 좋 다지만, 풍수 믿고 들어오 기는좀 그렇다 이거 죠? 뭐새가싹이 나면 모르 겠는데, 그 것도, 아 니고 그래서 여기 는아니다 그래서 구경 한번 하고, 그리고 우산 으로 갔 습니다. 이 충무로는요, 서울에서 가장 그 슬럼화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? 충무로하고 뭐 종로도 좀 그렇겠죠. 뭐. 그런데, 아, 이 저기, 뭐 제대로 된 방이 없어요. 다뭐 인테리어서부터 아주 날린, 그런데 값은 또 무지하게 비싸요. 그래서, 결국 포기하고 그냥 밥한끼 먹고, 버스타일 되나요? 박빨리 하나만 주세요. 오히려 이 서울보다 약간 이렇게 떨어진 그 지방 쪽이 건물도 훨씬 깨끗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고 네, 이렇게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. 순수로 봐도 이 경기도 남부쪽이 또 많이 상승한다고 하죠 여기 대로변은 아니고 먹적골목에 근접을 했어요 상당히 조박사 이발간 이라는 집이 555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는 샤워는 할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온수기도 다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요는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가져가지고 그리고 이거 쓰 쓰시고 어, 근데 어 안에 있으니까 그게 필요는 없어 네. 네. 근데 이 온풍기 가지고 이게 그게 저기겨울에 그게 안 되나 봐요. 고풍이 가지고. 그그어 되게 됐어요그거2시간때 그, 그, 신속만 해야 되고 집은 2층인데요.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. 아까 그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끼는 천음에 50인데요. 꽤 넓죠. 근데 이렇게 넓은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은 겨울에 이 온풍기 쓰려면요. 이거 넓으면은 엄청나게 전기세 많이 나오고. 그런데 다행히 이 창문은요. 굉장히 밀폐돼 있어요. 창문 작잖아요. 그래서 큰 걱정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무려 되는 면이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좋고요 어, 앞에 바로 세븐일레븐도 있고 뭐 건물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계속 신나는 한 대요 아직 마음의 결정은 못 내리고 그냥 밥이나 한끼 먹고 집으로 있습니다 여기 내모양 9천원을 집에 들어가요 백반을 먹었는데 9천원인가 백반 하나 주세요 재미있 n e 식